여기 지금 350평. 예. 네. 여기서 고추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13톤 정도 나왔어요. 최고. 몇 톤이요? 13톤. 13톤. 네. 야 어마어마한 양을 네. 이곳에서 지금 따냈습니다. 푹 들어가네? 네, 들어가요? 네. 수, 수 들어가죠. 손가락에도 계속 들어가는데 야, 눈에 보이네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럽게 변하는 거죠 제품을 처음 그라고 나서 요 제품을 보고 땅이 변하는 걸 보고 나서는 그 사람이 깨끗 놀라요 네. 남들한테는 잘안 알려주는 비법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그 집안을 많이 쓰고 뭐요? 자 여기는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한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자이 고추밭은 작년에 무려 이 350평에서 13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따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고추를 수확했는지 자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꽃이가 많은데요, 지금도? 지금은 어리니까 아직 그, 나이가 덜, 덜 찼어. 꽃도. 네. 잘 피네. 잘 피고, 잘자 짧고. 들어가는 은 무조건 억제시켜야 됩니다. 이 꽃이 정식 하신 게 언제 하셨어요 아, 10월 한초 정도 될 겁니다. 고추가 무슨 고추예요? 아, 저, 충량. 황양고추 네. 지금 이황양고추 농사 지신 게 굉장히 네, 힘어요한 20년 됐습니다. 어저께 수확했습니다. 어저께 40박스, 4 0반박스딱 따냈는데 여기 지금 350평 예. 네. 여기서 고추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13톤 정도 나왔요 최고 몇 톤이요? 13톤 오? 13톤 네. 이야 어마어마한 양을 네. 이곳에서 지금 따냈습니다. 네. 와 그럼 돈은 <웃음> 얼마예요? 그 돈은 상상해 그때가 시세가 따라갈수 아, 없으니까요. 아, 네. 어, 이렇게 지금 줄이 많아요? 네. 벌이를게해야또 단계별로 이게 유인이 되거든. 아, 단계별로? 잘할까, 니까 네. 이러면 가지를 캬, 윈, 윈, 이렇게. 아, 밑으로 내린다고? 네. 아, 벌린다, 말이지. 아, 근데 줄이 좀 특이하네요? 네, 다른 단계 다른, 다른, 좀 특이하게 해놨습니다. 두 가다. 아, 앞, 그쪽 그두 가다? 예. 네. 네. 나중에 내네 가다. 그 다음에 내네 가다? 예할대에 네. 네. 네. 네. 보면, 여기 딱, 때대에 있거든요. 전할대에 갖고 살려있어요, 이렇게 사던데. 1단, 2단, 3단, 3단, 4단. 4단. 네. 공간이 많으니까, 뿌리 활차도 잘 되고, 바로 직선적으로 뜯어 들어가는 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추가 안 하는 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 거만 얼마에? 한 20%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음.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네. 아, 여기 지금 산뿌리라요 네, 예, 하얀 거 있죠. 네. 뿌리. 꽤 많은데요? 네, 예, 꽤 많아야 활차가 잘 되는 게야 아, 그러네. 음. 훅들어가네 네, 훅 들어가죠 손가락에도 들어가는데 여기다 뭐.. 어, 뭘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땅에다가? 땅에다가 수단글라스 수단글라스?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퇴비도 어고아 퇴비도 들어가고? 이 남들한테는 잘안 알려주는 비법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그.. 휴판그 많이 써고 뭐요? 옥시팜. 옥시팜? 네. 예. 아, 옥시팜 여기 들어갔어요? 네, 예. 마이 관절할 때 넣고. 아, 물 관절할 때? 네. 예. 옥시팜 예. 타가지고 넣었다? 네. 예. 예. 그랬더니, 예. 이렇게 지금 땅이? 부들부들해지죠. 부들부들해진다 예. 이야.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지금 땅이 네. 깨야 보 눈에 네. 보이네. 네,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럽게 변하는 거죠. 음. 예. 어떤 효과 때문에 이 고추가 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일단은 모든 작물의 기본은 땅이라 생각합니다. 예, 땅이 좋으면 예, 무척은 좋아진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개량시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옥시판 만큼 이렇게 효과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청근하고 나서, 요 제품을 보고, 땅이 변한 걸 보고 나서는 그 사람 깨끗 놀라요. 아, 크죠. 예. 어떤 도움이? 여기 이제 시설 하우스 같으면은, 이걸 옛날 같으면은 이제 하우스를 뜯었다가 다시 짓고 하는데 지금은 시설이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그 땅에다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대비를 계속 넣고 하면은 여기 염류 집중화가 돼서 예, 땅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딱딱해지면은 뿌리가 못 내리겠죠. 그 뿌리가 못 내리면 장물이 안 그런 거고요. 그런데 옥시팜을 쓰면은 이제 땅이 부드러지면서 뿌리가 활착이 좋으니까 작물도 좋아지고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원래 는로리치잖아요로리치죠 네. 치긴 치는데 이게 한달 정도 지나면 다시 땅이 딱딱해져요. 아 네. 대부분의 하우스는 그렇습니다. 뿌리가 어떤 효과를 됩니까? 이게 이제 때알 구조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흙들은 이제 뭉쳐져 있으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옥시팜을 쓰면은 이제 땅 자체가 때알구조식으로 동그란게 궁극이라고 게 생겨요 음. 예, 그 사이로 이제 산소 공급이 되면서 이제 뿌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 하우스에 근할 때는 한 달에 두번 예, 예, 보름 주기로 이제 한개 예, 더 많이 써도 상관없고요. 음. 600평에 한개 정도는 근납니다더많이수도 상관은 없고요 6 0에한 어, 얼마 정도인가? 정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름 정도, 보름에 한번 반주할 때 누르면, 예. 한두달 있으면 예, 땅이 변하는 게 보이죠 야 옥시팜 효과가 좋은가요? 좋죠 이렇게 한두 박스나 뭐, 세 박스를 갖까이 써요. 아그 정도세요? 네. 예. 아... 그랬더니 이렇게 고추가 네, 네. 고추가 지금은 이 하나지만 나중에 뭐 단계별로 자꾸 늘어납니다. 고추가, 고추가 늘어난다. 점점 늘어난다. 네. 예. 소양이 어떻게 언제쯤 받길래? 지금 뭐한한두세번 들어가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뿌리 쪽에서 이제 아, 발쳐야 되니까. 4년 동안 지금 옥시팜을 쓰신 예. 거요 네. 옥시팜을 왜 쓰신 거예요? 뿌리 활차도 좋고, 토양도 부드럽게 해주니까 좋죠. 예, 네, 제가 처음에 영업할 때, 그 하우스에다가 제가 지온계를 하나씩 선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옥시팜을 사용하고 나서 하고, 그 전하고, 그 땅의 지열을 한번 체크해봐라.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성대하고 안성대하고, 그 지열 차이가 이들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많이, 예, 네, 많이 차이 나는 농작은 하우스는요. 그게, 왜 그게 먼저 미생물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지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겨울철 같으면 이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난방비 같은 걱정인데 그 지온이 지열이 올라가면은 그 난방비도 그만큼 줄어든다 생각하거든요. 그 옥시팜을 모르시는 농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마 많이 권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많이 권하고 싶고 그래. 아, 이제, 남들도 이렇게 예, 좀 재미를 예, 좀 봐라. 예, 예, 예. 아니, 농민분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뭐, 그죠? 네. 예. 사용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믿음이 가는 거지, 예. 이게 안 써보신 분들이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 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죠 야, 어쨌든 오늘 이 옥시팜이라는 게 뭔지, 어떤 변화를 예. 주는지. 나중에 한면 더. 아, 나중에 면더 많이 될수 예. 있다? 네. 예. 그때 와야겠는데요? 아, 뭐, 있어. 언제 가면 되니까, 언제? 그때 뭐, 한 달에 오든지, 어전 더 오면. 은한 아, 달에 오면, 오면, 오면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Here we go! Yeah. <laughs>